오늘 1분 리뷰 게임 던전 소울즈 빠른 리뷰 시작합니다. 던전 소울즈는 100% 로그 라이트 게임입니다. 처음 플레이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만 몇번 깨면서 패시브를 올려놓으면 숙면 게임 디아블로 3만큼이나 쉬운 핵앤 슬래시 게임이 됩니다. 여기에 아이템까지 제약하여 장착하고 다니면 게임 난이도가 확 낮아집니다. 그래도 몇 차례 깨만큼 재미는 확실히 있는 게임입니다. 캐릭터도 다양하고 캐릭터마다 특징이 크게 다르기 때문에 취향껏 육성이 가능합니다. 게임은 일반적인 던전 크롤류 게임처럼 던전을 깨나가면서 아이템을 파밍하고 레벨을 올리고 보스를 잡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게임 시간이 지날수록 반복적인 몬스터, 반복적인 보스로 인해서 점점 지루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각 난이도에 따른 특징이 없기에 더더욱 지루함이 더해집니다. 어느 정도 플레이 이후에 현재 타임이 오기 쉬우므로 플레이 타임이 길지는 않은 게임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시간을 때우기에는 적당히 재밌지만 갓겜은 아니다. 스팀 게임 가격이 높지 않으니 50% 세일 때 사면 돈값은 충분히 한다로 정리하겠습니다.